38! 광땡! <웃음> 안녕하세요 배우 봉수련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제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개최축하드립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를 진심으로, 졸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한국영화 아카데미3 8 y 한국영화 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국영화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영화는 항상 저를기대 한국영화 는 c 같아요. 앞으로도 영화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 한국영화 습니다 저도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 연구 과정 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돼서 영화 아카데미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영화계의 큰 걸음이 되어주실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언젠가 꼭 현장에서 만나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겨울에 홍성 감독님과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찍었는데요. 어, 혼자 사는 사람들 덕분에 작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상도 많이 받았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는데요. 감독님들도 졸업 영화 에큰 성공을 하셔서 되게 따뜻한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과 배우로 한번더 만날 수 있었으면. 기다릴게요 저도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어, 굉장히 연이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소셜포비아도 찍었고요 들깨도 찍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그두 작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어, 연기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굉장히 열정적이고 스마트하고 뜨겁고 또 이번 슬로건처럼 무궁무진한 38기 한국영화아카데미의 모든 감독님들을 응원합니다 무궁무진3 8기무궁무진한국영화아카데미 화이팅! 무궁무진3 8기무궁무진한국영화아카데미화이팅입니다 네, 졸업 니하드립니다건강니세요38 광땡 <웃음> 끝!